못보다 이재명은 첫째 단일화가 불발됨으로써 안철수가 독자 출마해서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거나 둘째 이재명의 당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djp연합 방식으로 그를 끌어들이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만약에 민주당을 선택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꾸미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안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준석이 날마다 안철수의 가슴을 빗으로 찢어대는 국힘당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일까요 이재명만큼이나 안철수도 절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는 이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더 늦기 전에 이준석의 입을 그만 틀어막으시고 외롭게 혼자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